여러분 유튜브에서 강의 많이 보시죠 그러면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마우스의 하이라이트를 표시해 주는 기능 그리고 키보드에 어떤 걸 눌렀는지 화면에 표시해 주는 거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할 건지를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 프로그램의 이름은 포인터 포커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구글창을 켜시고 구글창에 포인터 포커스라고 치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페이지에 포인터 포커스 라는 사이트가 뜨는데 여기를 들어가셔서 바로 아래에 있는 하늘색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면은 설치 프로그램이 바탕화면에 깔리죠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시면 어떤 언어로 설치할지 물어보는데 당연히 영어죠 다음을 누르시고 예 네, 약관에 동의를 하신 다음에 바로 next 계속 다음 단계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이러한 창이 뜨는데요 톱니바퀴를 누르시면은 하이라이트 커서를 얼마나 어떤 색으로 어느 정도로 투명하게 할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커서죠 기본적인 색깔은 빨간색으로 돼 있을 겁니다 아마 저는 노란색으로 할 거고요 서클 빗스는 10에서 30 사이로 가능한 것 같아요 예 아무리 숫자를 높여도 30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투명도를 여기서 설정할 수 있고요 아주 진하게도 가능하고 아주 연하게도 가능합니다 사이즈는 50 이하로는 안 내려가는 것 같아요 최대는 200까지 가능하고요 저는 50으로 할 겁니다 이쪽은 왼쪽 클릭을 어떤 색의 원이 표시가 되도록 할 건지를 물어보는 거고 이쪽은 오른쪽 클릭을 어떤 표시로 나오게 할 건지를 물어보는 거죠 파란색이 좀 너무 티가 안 나는데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존재감이 좀 약하네요 음, 네이 색깔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기능을 키는 방법은 F8이고 단축키를 사용할 건지를 물어보는 건데 당연히 기본적으로 체크되어 있는 상태 그대로 쓰시고요 두 번째는 키 입력했을 때 화면 하단부에 내가 입력하는 키가 표시가 되도록 해주는 건데 위에는 몇초 동안 나오게 할 건지 또 밑에는 표시되는 키의 글씨 크기가 얼마나 어느 사이즈로 나오게 할 건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72가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뜨거든요 꽤나 크죠? 저는 이거를 저는 48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단축키는 F9번입니다 스폿 라이트는 그냥 직접 보여드리는 게 낫겠죠 커서 주변으로 응영을 지게 해주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은 내 마우스가 있는 위치만 밝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는 행동을 주목시키는 데 굉장히 좋은 기능인 것 같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아마 150 정도로 됐을 텐데 이러면 굉장히 작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최대치인 300 정도로 하겠습니다 아무리 많이 입력해도 300 이상은 입력이 안 돼요 스크린디임 오페시티는 화면을 얼마나 음영지게 해줄 건지를 표시하는 건데 낮으면 낮을수록 폰 라이트랑 별 음영 차이가 안 나죠? 이렇게 하면은 무슨 숨바꼭질 하는 느낌일 거예요 가운데 정도가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50% 정도 역시 단축키는 F10번이고요 아.. 이 기능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단축키는 F11번이고 누르게 되면 낙서를 할수 있죠 지울 때는 ESC키 또는 F11번 단축키를 눌러주시면 간단하게 사라집니다 이건 좀 생소한 기능이네요 F12번을 누르면 해당 커서 위치를 확대해서 보여주죠 최소 크기는 얼마나 되나 오, 그래도 충분히 확대되는 기능이 나오고요 그지만 저는 300 정도로 하겠습니다 먼저 F12번을 누르면 돋보기 기능이 가능하고요 이건 F11번 펜 기능이죠 F10번은 스펀 라이트 기능이고요 F9번은 키보드 입력을 표시해주는 기능이죠 F8번은 마우스의 하이라이트 기능을 제공하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이 기능은 이 지금 설정 창을 제어 창을 최소화 시키는 기능이에요 이렇게 하면 들어가 버리죠 구매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제품을 구입하라는 창이 굉장히 자주 뜹니다 어이 창을 무시하고 강의를 진행하셔도 상관 없는데 굉장히 빈번하게 뜨기 때문에 이 점은 조금 아쉽다고 볼수 있겠네요 당연히 소프트웨어를 돈 주고 구입, 구입하는 거는 개발자에 대한 도리이기도 하지만요 'Buy 인 o w 를 눌러서 가격을 한번 알아보면 12.5달러 대략 한 13,000원 내지 만4 0 0 0원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이 돼요 만약에 구입을 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이렇게 등록을 하라는 팝업창이 5분마다 뜬다고 하는데 제생각은한 20초마다 뜨는 것 같아요 10초 20초? 네, 이상으로 포인트 포커스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